와 진짜 디테일한데 이거 완전히? 진짜 같아 아니 무슨 밥이 사이다 맛이야 오늘 크라시의 토핑쿠키 가루쿠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캔디류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 만들면 먹을 수가 있어요 참치? 응 참치 어, 연어가연을 수도 있고 와 초밥 만들었네 오렌지 맛이래? 오렌지 맛이지? 무슨 맛이래? 평... 오! 달렸어 가루! 주 해봐! 오빠 먼저 이거 다 하는거야! 응! 주 해봐! 해봐 이거! 오렌지 슬롯이는 아. 아! 이거! 이게 하이라이트다! 여기서 하이라이트! 기서한 뭐? 방울만! 오! 오, 신기하다. 나도 아, 또. 또, 또, 또. 그렇지. <웃음> 아, 얘쭉 하면 안 돼, 축 하면 안 돼. 어. 한 번? 도와줘야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이제 마지막 차례입니다. 네, 신중한데 차례야 돼요. 섞일게요. 네, 마지막 계란 모양이네. 그렇지, 어우, 잘했어. 잘했어. 지금 걸쭉해 토바 만들기에 하이라이트 알을 올려볼게요. 와야 진짜, 초오 같다. 오, 이제 <웃음>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같아. 진짜, 기에 마지막 소스짜 소스를 계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일한데짜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간장 진사리진 이게 무슨 맛이냐는 거야? 봐봐 포도맛 오렌지 맛어 이거는 포도맛 이건 사과맛이래? 이거는 먹기가 아깝다 이거는 포도맛이고 얘는 오렌지 맛 그다음에 계란 얘는 사과맛 이사응 사과. 음, 얘도 사과맛 뭐? <웃음> 못 먹겠어 <웃음> 못 먹겠어? 아니 <웃음> 지금 먹는다 지금 먹어봐 무슨 맛인지 <웃음> <웃음> 어제 비주얼이 진짜 초밥같아서 못먹겠어 <웃음> 아까워서가 아니고도 못먹 너무..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만드는 재미인다 그 만드는 재미 아 못먹겠어 잠깐만 <웃음> <웃음> 아니... <웃음> <웃음> 그럼 아빠가 한번 아빠 뭐... 아빠 어떤 거 먹어봐 아빠 어떤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? 이게 어, 포도맛이나봐 뭐... 어, 아니 이게 포도맛이라는데 전혀 상상이 안되게 지금 모양이 초밥인데 아빠 먹을게 이거 잠깐만 먹을 수 있어? 맛있어? 음, 밥은 사이다 맛이나 사이다 사이다? 음.